역시 한국은 바람이 차갑네요. 역시 한국은 바람이 차갑네요.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.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. 헐, 얼어 죽겠네요. 헐, 얼어 죽겠네요.